안녕하세요. 제자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네, 2020년 1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집값이 오를 수 있을지 많은 분들 의구심을 갖고 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도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청약 시장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강남에서부터 이제 도르래 현상으로 있다 보니까 어, 이 아파트 멸실 주택들이 다시 어, 새롭게 신축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어, 이러한 어,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러한 시기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값이 내가 살려고 하는 뭐 돌을 여기서 융통을 여기게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수익까지 지금 갔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가 8억에 갈 정도로 이렇게 두 배가 뛰다 보니까 감히 내가 집을 살수 있을까? 이제는 꿈도 꾸지 못하네?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그런 무주택 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 어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 알마켓 알리고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만 따라 오십시오 이제부터 기회가 왔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알리고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돈 되는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알맞게 알리고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오늘 2020년 1월달 처음에 어 전해드릴 소식은 제주 제2공항 어 국토부가 2020년 본격적으로 어 건설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2019년도 12월 30날 일 항공정책기본계획고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3일날 발표가 됐는데 왜 그날 안했냐고요예 그날 제가 집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집의 제사를 지내고 오늘 아 어 제가 따끈따끈한 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부자가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한테 알리지 마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한테만 알려주시고 어 싫은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이러한 정보들은 이렇게 아시고 오늘 알리고가 전에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소식 제주도의 경제축을 바꿀 수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소식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1월 3일 날 배포가 됐습니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이 되어 고요 2020년에서부터 2024년을 규정하는 항공정책 최상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이 나와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법이 도르래처럼 일차적으로 먼저 1월 3일 날짜에 났다. 제일 중요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어, 국가경제기관의 교통망으로 위상을 재정립한다. 항공정제 기본계획은 우리가 이 공항 자체를 국가경제의 교통망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존의 내용들을 재정립한다. 그래서 이 공항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망이라고 다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경제의 기관망을 우리가 새로운 내용으로 재정립함으로 인해서 이 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1차, 2차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하고 3차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공항으로 이제 법을 새롭게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특화산업, 지역 관광자원, 주변개발, 공항소음 등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항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화산업 특화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변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세 가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2공항에 대입을 해보면 제주도는 국제도시이면서 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살려내는 것이 제주 제2공항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항과 지역의 유기적 연계, 상생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거버넌스 대표, 예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이제 생략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공항과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허브의 장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 내용이 되겠고요. 어, 총세가지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어, 17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왔습니다. 총세가지가되겠습니다그 중에 첫 번째가 공항 인프라 정책의 거버넌스 개편이 되겠습니다. 공항 인프라 정책을 개편하겠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존에는 어 공항을 중추 공항, 거점 공항, 일반 공항, 그 다음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중부, 동부, 서남, 제주에 대해서 이렇게 권역과 그 다음에 위계에 따라서 이걸 나눴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특성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광 이 부분,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생산과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세 가지가 접목이 되게끔 공항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공항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립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같이 접목을 한다. 왜냐?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 그들이 그 지역을 만들어내고 상세하고 어, 더불어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 어, 독립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갈등의 소지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공항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항 관련 인프라에서 중간 역할 어, 전북, 영남 및 제주 지역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기존에 지금 이제 있는 지역의 공항들의 인프라를 확충하겠고 을그 밑에 별표 포시 김해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광주민간공항, 무안공항 등은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신공항이 되겠죠 기존대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개항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2026년 정도까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은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라는 부분들 최상위 법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한 어 양공항 공사와 지상조업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어 공항을 어 운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항공사와 또지상조업자들의 같은 협업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어있고 여기서는 이 제주 제 제2공항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있고요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지역개발 등 공항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공항 공사가 단순히 공항 운영자가 아닌 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및 항공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이 될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그러면 공항공사가 시행사가 될 텐데 이 시행사가 공항 운영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항공정책기본계획 2019년도 12월 31일 날 발표된 이 항공정책에 대한 최상위법이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제주제2공항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고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제축을 바꿀 수 있는 제주제2공항 건설이 앞으로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어,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에 이것을 변화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대한민국도 이것 때문에 변화하고 제주도가 특히나 이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이것이 제 2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서울 어 집값 때문에 지금 현재 나도 집을 사야 되는 집못 사신 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이 허탈감과 이 허무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제주도에 지금 현재 뛰어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 제주도 토지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5년 후에는 정말 어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내놓을 하는 그 집값 예그 집값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 그러한 곳이 바로 이제는 제주도에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제주 알마켓 알리고와 함께 부자되는 그날까지 꼭 저와 함께 하시기.